살림에서 예외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와 예. 안녕 어 오셨어요? 어 그럼 여기는 그냥 타고 들어가도 되겠네 그냥 네 예. 어떻게든 여기를 찾아서 간다면 여기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렇죠. 움직일 수 있죠 네 여기 미들코스로 그냥 따라가면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어 익스트림 앤드류예 오프로드 바이크 대회가 있어서 공주에 왔어요 오늘 저는 촬영을 하려고 왔고요 이따가 산속에 들어가면, 갤러리, 들어가면 드디어, 드디어. 스타트 라인으로 빨리 오세요 갤러리 미디어 자 이제 드디어. 촬영하러 가야 됩니다 아, Oh! 하의가 있어요 하이는 와, 와.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가 늦게 와요 되면 돼요 그냥 코스 많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여기 똥피어 네. 피. 그러게. 네. 아까 거기보다 허, 아까 거기보다 어, 헐난 것 같아. 네. 네. 오히려 네. 축축해서 네. 아, 놓치면 아까 거기는 똥필이라고 조금 셀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심하네요, 여기가. 좀 보충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겠는데? 천천히 서요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강제의 휴식국관이에요 여기서 좀 쳤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뭐 한다고? 성격과 폭포타에서 다운이 되장야이다이아니다물 없나? 물? 아 다른 테니아 다른 테 후속 해주고 아 이거 시 유압이라서 압력 받아서 기름 다세가지고 내려왔어 1 0 k g 도올타고 왔어요 형하고 내가 하고 매 달아서? 내가 뒤지겠다 다한다내 <웃음> 내장 네, 네다 빼주고 왔어 아, 네. 아, 아, <목소리도> 아안 돼. 영우야 오빠 도대고 드요 영우야 진정한 오프실이 어, 가고 가시면 가고요 네 불만 퇴닷 드릴게요 네. 네. 나한테, 아, 예. 뭐, 사진 찍어드린 데 거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피니쉬니까 돌밭 가셨네. 네. 아, 여기는 피니시 전에 있는 돌밭. 돌밭이라는 코스입니다 지금 그 아까 똥, 똥필? 똥예 네, 거기 똥필이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아직 강제 휴식 구간에도 안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한 시간 정도 네,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 피니시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저, 저게 또 모여있어요. 저기. 저기 또 모여있다고요. 저기 좀 센가봐요. 아, 저기가 완전 돌받침이구나. 경사가 이 카메라로는 얼마 안돼 보여도 네, 상당히 세요. 사람이 등산해도 아주 힘든 가파른 경사길이죠. 어떻게 여기 이런 호스가 있는지 모르겠네 신기하다 What i o 피니쉬, 피니쉬, 벌써 이렇게 도착하신 분들이 있고요. 거의 뭐 탈진 정도? 골골이! 와! 아거 사람들 때문에 먼지를 그렇죠. 먹어서 그 이렇게 해서 살림공주대회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웨딩홀에 모여서 시상식하고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드 앤드류 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선수들 다 이렇게 짐 정리해가지고 이제 어 시상식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상식을 하고 저도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 호주에 MB 타는 친구가 아마 맞을 거예요. MB 타는 친구 나티스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오프로드 바이크를 많이 타더라고요. 어 상당히 잘 타던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